The sky turns gre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ues Like the day I fell for you So what will you do When the sun begins to fall I'm waiting here for you Won't you answer my call? 아네 저는 희 방금 군산오름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군산오름은 좋은 점이 주차장이 정말 오름 끝까지 올라와줘서 주차장에서부터 정상까지 한 5분만 걸어 올라가면 다 올라갈 수 있는 쉬운 오름입니다 지금 어 4시 50분인데 딱 적당하게 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어 가지고 다행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또 올라가서 세팅을 좀 해가지고 해가 지는 그 모습이랑 그 다음에 해를 이용해서 조금 예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자, 오늘은 이제 군산오름에 왔는데, 여기 군산오름은 이렇게 진지동도 되게 많습니다. 일제시대 때부터 아니면 사산때 많이 사용되었던 진지동도가 많은데, 시간이 많이 있으면 여기 궁금한 쪽까지 들어가서 되게 무서움을 느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렇게 해가 질 거거든요. 이해 지는 모습을 기다렸다가, 그 해와, 예, 그, 그, 그 어떤 이런 식으로 손을 한다든지, 자세를 취해가지고 예쁜 사진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해를 기다리는 중인데, 여기 주편에저기 서귀포 도심하고, 한라산이 보이는데, 오늘 한라산이 눈이 떠가지고, 정상까지 안 보입니다. 저희가 제주시 넘어올 때는, 제주시에서 이제 서귀포 넘어올 때는, 한라산까지 다잘 보였거든요. 그래서 는 정상까지 안 보입니다. 오늘 날씨도 맑아가지고 지원한 풍장을 위주로 응. 모델하고 함께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응. 넘어가는 반대편 풍경으로 촬영을 해봤는데 아 이게 생각보다 <웃음> 제가 잘못 찍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만족스러운 사진 촬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기 반대편 넘어가서 좀더 예쁜 더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가고 싶죠. 역광, 재미는 역광 사진을 찍을 건데요 조리개를 한 8? 에서 11인데 11이라고 하니까 좀 화질이 많이 떨어져서 8로만 놓고 한번 찍어 볼게요 이 맞추고 <웃음> 역광에다가 그지 그렇게 사진 찍는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하 <웃음> 아, 그아지그렇하 <웃음> 그냥... 아, <웃음> 뭐, 아, 지금은 저희가 멀리서 해를 땡겨서 찍을 거라서, 망원, 초망원 렌즈를 바꿔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찍을 건데, 제가 이제 거의 사람 그눈 높이까지 내려왔기 때문에, 그걸를 이용해서 그 한번 찍어 볼 텐데, 지금 저기 스팟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 섞여서 찍어야 되는데, 좋은 사진 나올지 한번 한번 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지금 딱 수평선하고 함께 해가 나오도록 촬영은 가능하거든요. 이런 사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저걸로 <목소리> 한번 장난을 쳐봤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. <목소리> 지금 이제 진짜 한 15분이면은 해가 다 지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해봐서 스팟을 사람들이 안 나오면서 해가 가지고 올수 있는 스팟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팔은 내려 그리고 위에 팔은 위에 팔도 내리지 고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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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내려갔다. 와, 진짜 너무 예쁜데? 다 내려갔어. 와, 나 이렇게 진짜 깨끗하게 해가 내려가는 건 처음 봐. 어. 어, 내려가니까 바로 초점 나갔어. 대박. <웃음> 해가 다 졌는데요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또 다음에 다음 오르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응.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저희가 이제 해가 다 져서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안녕